음. 안녕하십니까 울미남청풍소장입니다 2019년 특허, <웃음> 특허 디자인 출원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4세 장치를 완성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디자인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그거를 출원하였습니다 기존에 바이오가드를 쓰시던 분들의 말씀을 빌자면 정말 편해졌다 전보다 훨씬 착용감도 우수하고 같은 양인데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빅 이벤트. 행사일에 <목소리> <4일의> 처음으로 <첫> 부상 <목소리> 판매. 그동안 홈쇼핑이다, 뭐 인터넷이다, 구강에 착용해서 꼬구리와 모업을 개선한다는 아주 현란한 광고에 넘어가셔가지고, 요런 장치를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잘못 보시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1세대도 안 되거든요 4세대 완전 최신 상품을 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께는 보상판매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놀람> 분은 지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서 방문하시고 4세대 장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람> 10명 40분께만 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였으니까 뭐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시는 순으로 혜택을 드리고 갈 겁니다 한번 기대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키키기요미 키키기요미 <끄기요미> <끄기요미>